왜 우리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어가 팝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길거리 다녀도 팝송이 흘러나오고 어디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가도 팝송이 들릴 때가 많고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영어 공부하는 법을 오늘 소개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접근성. 접근성이 굉장히 쉽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뭐 팝송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팝송 한두가지 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도 막 팝송이나 외국 가수들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CF에서 나오는 뭐 노래라든지 방송 BGM으로 나오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거 하다가 들리는 노래라든지 그런... 아 그리고 요즘엔 틱톡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니까 틱톡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팝송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은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접근성도 좋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노래기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잘 남아요. 노래로 외우면 까먹지 않고 좀 장기 기억 메모리성으로 돼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쉽다는 말이죠. 그리고 세 번째 팝송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두세곡 팝송만 익숙해져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 일상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 팝송을 우리가 해부를 해가지고 단어별로 나누고 문장별로 나눴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어만 바꿔서라든지 아니요 문장을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라든지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래다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들도 많고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이 반복되는 구간 아니면 사비가 반복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응용 문장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 영어 팝송으로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아하는 팝송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많이 들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을 합니다 딕테이션을 하는데 딕테이션을 막각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려 듣는 대로 듣고 쓰고 만약에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쓰로 해도 괜찮아요 넘어가시고 제가 요즘에 또 무슨 노래에 꽂혀 있냐면 크리스토퍼의 배드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 문제상 같이 들을 순 없지만 일단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같이 해 보자면 y yeah, o u s e so p o o d to be bad oh. 자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할 때까지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들어다 치고 딕테이션을 합니다. 딕테이션은 그냥 음, 속도 여러분은 뭐 마음대로 편하게 느리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할게요. 그리고 뭐 부담 갖지 말고 에이,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여러분 들리는 대로 딕테이션을 하면 됩니다.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딕테이션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. I don't w e n t another man wanna be another I can let you go You're so g o e a t to be b a d You know, you're so good 아, 자, 노래가 너무 좋아서 <웃음> 딕테이션을 하기 힘들었지만 쓴거 이거밖에 없어요. 일단 한번 딕테이션 했고 요 정도인데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리는 대로 딕테이션도 해보고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가사지를 뽑아왔어요. 이렇게 가사지를 뽑아왔고 이제 여기서 본인이 딕테이션한 내용이랑 맞춰도 보고 이제 뜻 해석도 해보는 거예요. 해석도 해보고 이 많은 문장들 속에서 본인이 이제 해부를 해서 단어를 이제 새로 외우는 거죠. 일단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표, 좋은 표현이 있어요. You know I'm not gonna leave your side. 너는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지. 여기도 I can deny, deny it. Deny it. Yeah, I can deny it. 부인할 수 없어. 이런 걸 이제 응용을 하면 I don't want to deny it. I want to deny it. I deny it. 뭐 여러가지 문장으로 이제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You know I'm not gonna leave your side. 아 여기 있다. But I can't hide my true desire. 내 true desire, 내 진실된 욕망을 hide 할수 없는 거지 숨길 수 없다 I can hide my true desire I can hide my true desire I can hide my feeling I can hide my weakness I can hide my truth 뭐 이런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거예요 desire Desire, 전 desire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멋진 느낌이라서 desire, desire, desire. I know, I know you so well. 난너잘 알고 있어. I know you so well, well, well. I c a n I c a n let you go. 나, 나 너를 놓칠 수 없어. 너를 보낼수 없어. I can, I c a n let you go. 어 그리고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.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. I can see you. I,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.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. So predictable. Bonada. It's, it's predictable. It's not predictable. Is it predictable? You're so predictable. Am I predictable? 이렇게 노래 속에 있는 단어들을 뽑아서 외우고, 이것도 응용해서 predictable, I'm predictable, you're predictable, you're not predictable, it's predictable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안나 I can see! 내가 볼수 있다 w h e r you look at me?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식으로 탑승도 쪼개고 쪼개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팝송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정책이랄까 영어공부를 각잡고 하고 싶진 않은데 친숙하게 옆에 두고 싶은 느낌일 때 그냥 좋아하는 팝송 틀어놓고 해석본이랑 같이 보면서 뭐 딕테이션도 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이거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도 만들어보고 하면은 또 약간 무겁지 않게 공부가 잘 돼요.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같이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제가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빠이.